네 안녕하세요 범호포트조절입니다 이번 어, 시간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어, 제가 자체적으로 좀 취의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이애킹의 여러분들이 면접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추가로 이제 실기평가나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어, 어떤 것들을 이제 주로 보는지 그 사례별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대기업이나 특정 대기업 아니면 이제 금융권 공공기관 쪽에 이제 신입을 공채를 할 때는 좀 다릅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순수하게. 기술평가 부분들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앞에서 말한 대로 이제 뭐 공공기계나 그런 신입을 채용할 때는 특히 이제 공기업들이죠. 뭐 한전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좀뭐 역사 같은 걸 한문이나 예전 같은 경우 아니면 IT 전산과 관련된 그런 시험들도 꽤 봤거든요. 근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뭐 영어 토론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적성검사를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좀중기 예, 조금 더큰 기업들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의킹 면접할 때 이제 평가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CTF 문제 유형 같은 경우들을 푸는 거 어떻게 푸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 회사에서 이제 좀 대표님들 주위 대표님들 좀 들어보면은 좀 객관적으로 뭔가 좀 평가할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제 서류상으로 볼 때는 그게 이제 제대로 평가가 안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뭐팀 프로젝트를 가져왔는데 얼마나 또 참여를 했는지 그 다음에 뭐 개인 프로젝트를 또 가져왔는데 또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좀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일 좀 이게 수월하게 좀 평가할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ctf 문제 유형에서 웹패킹 파트가 좀 많이 있죠 우리가 웹 모이 해킹이나 이제 모바일 해킹들 이제 주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제 요청하는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패킹 ctf 같은 거 혹시나 있냐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냐 좀 많이 문의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간 내에 음, 제출해가 제출할 수 있냐, 실기 평가들을 보게 돼요. 어, 예전에 금융 보안는 쪽인가도 이런 비슷한 것들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제가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 지금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그때도 좀 이렇게 웹패킹 문제 같은 것들을 실기 어, 평가를 별도로 이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취약점을 찾는 것하고 좀 유사하니까 저희가 웹패킹 문제 같은 경우는 뭐 SQL 인젝션의 뭐 우회기법이나 어떤 공격기법에 대한 우회기법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냐 그 다음에 어떤 유형별로 이런 것들이 있을 때좀 이제 OWSP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좀 실기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압박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시간 내에 가서 뭐한 2시간 정도 실기 평가를 시간을 주어지면은 그 안에 이제 다 풀어야 하기 때문에 어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예, 그런 실기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도 저희 회사를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뽑을 때 이력서 같은 거 받을 때 제일 많이 받는 부분들인데 이 취약한 웹 서비스들을 이제 좀 실무와 유사하게. 이거는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AWS 기반이나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런 항목별로 이제 평가는 이제 보고서 인 것이죠 이거는 이제 별도로 제출을 한다면 은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별도로 이제 웹서비스를 하나 이제 구축을 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뭐한 5일 정도 아니면 은뭐한 2일 정도 짧게는 예, 그렇게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취약점들을 찾아 가지고 보고서를 한번 제출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평... 들어가는 이들 거죠. 어, 실질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들을 왜 패킹을 제대로 공부를 했냐 이, 이 부분도 이제 평가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세 보고서 같은 경우는 평소에 잘 쓰지 않으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저도 지금 교육생들한테 중간중간에 이제 모듈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취약한거나 아니면 이제 이제까지 배운 거라도 정리를 해서 이제 보고서를 제출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인데 평소에 보고서를 작성을 많이 안 했던 친구하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좀 가이드를 받으면서 이제 좀 연습을 했던 글쓰기 연습이나 그런 것들 했던 친구들의 그런 보고서들을 받으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판가름이 나기도 합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은 이 모이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취약점을 찾는 것이 일 순위가 맞아요. 취약점을 먼저 우선은 많이 찾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고서 작성이나 이제 아니면 발표 등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때 준비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이제 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 두세 가지 정도의 그런 평가들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때 조금, 어, 캐스천 냈던 사람들이 보고서 제출을 딱 받았더니 굉장히 잘 썼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또 얻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회사 처음 초년생 다닐 때 이제 받았던 그런 시기평가인데 몇 회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렇게 좀진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우선은 이제 이력서가 통과됐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올거 아니에요. 면접 봐라, 며칠, 며칠을 면접 봐라 하는데 어떤 것들을 이제 준비해오면 된다. 이게 지금 공지 사항에는 분명히 없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준비해오라 했는데 이제 PPT를 준비해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제죠. 이게 자유주제라고 했을 때 이제 내가 주, 내가 공부했던 거, 이제 어떤 그 이력서에다가 내가 어떤 학원에서 뭐가 배웠다, 아니면은 어떤 프로젝트로 뭐를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겠죠. 새로운 것들을 하려면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평소에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자유주제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PPT 발표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음, 요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보고서에 관련 작성 능력까지도 조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면접관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5분에서 15분 정도 그거에서 이제 주어져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5분일 때 5분이 갑자기 딱 주어질 때가 있고요 아니면 15분 동안 발표 해 이렇게 할 수도 가 있습니다 오, 제가 준비를 하는 것이 보통 이제 면접 날짜가 잡히면 몇분 준비하냐 라고 했을 때뭐 10분 준비하면 됩니다 10분 내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제 갑자기죠 이제 5분 아니면 10분 뭐 15분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차이죠. 내가 15분 발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PPT 장표인데 이것을 갑자기 5분으로 발표하려면은 갑자기 힘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무에서도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돼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나는 분명히 이제 고객사한테 발표하라고 해가지고 그 발표 시간들을 한 30분 정도, 담당자 가 30분 정도 뭐 발표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의 분량이 PPT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임원분들이 오셔가지고 다음에 이제 회의가 좀 잡혔으니까 혀 그냥 빠르게 빠르 합시다. 한 5분 정도만 발표하면 될것 같아요. 중요한 것만 발표하세요. 라고 했을 때 변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그 발표하는 어 제일 어떻게 보면 임원분들 입장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변수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잘 하는가. 이런 것들도 좀 평가합니다 를 상당히 어렵죠 예, 네,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발표를 많이 하는 연습들을 좀 해야 돼요 혹은 어뭐 바로 당장 이제 취업에서 이제 면접이 갑자기 날짜 잡히면은 그것이 이제 합격했던 것들을 기쯤으로 해 가지고 이제 이 평가에 대해서 연습을 예, 그때라도 집중적으로 해야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만은 오래된 일이지만은 어 이렇게 면접이 잡혔을 때한 3일 정도 주어졌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 이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 옥상에서 막 발표를 연습을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예전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거의 못했거든요. 학생 때하고 지금 하고 하면은 비교하면은 장난 아니죠. 그래서 어 굉장히 차이가 심했는데. 어, 그때 이제 3분 기준으로 5분 기준으로 막 10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2, 3일 동안 하루에 한 대여섯 시간씩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먹혔죠 예, 그래서 합격을 했던 것이고 그 뒤에 이제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고객사 앞에서도 발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강사까지 하게 되는 그런 기회들을 이제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객사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위해서 여러분들 결과 보고서죠,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들을 전달하는 기회들, 뭐 기회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달하는 시간들이죠. 시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이 모이 뭐 에킹 컨설턴트 라고 해 가지고 개설적 계속적으로 누구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별로 많이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모이킹 컨설턴트가 더욱더 빨리 옵니다. 그 시간들이. 그러니까 한 3, 3년차, 년어 빠르면 한 2년차 때 벌써 이제 프로젝트 리더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 프로젝트 리더나 아니면 p 그 프로젝트 매니저를 할 때는 고객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발표하는 시간들도 점점점 늘어날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아예 취약점 진단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발표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무이해킹이라고 컨설턴트를 선택을 할때 예,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어, 한번 직업을 예,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저희 회사는 굉장히 작죠. 저희 회사는 굉장히 작고 그다음 에 저희 직원들이 다 어떻게 해요? 우연치 않게 저한테 교육을 이제 받았던 친구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제가 같이 이제 갔던 케이스에 아직은 뭐. 6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5년, 5년, 6년, 6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어 아직도 이제 스타트업처럼 그렇게 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규모가 작아요. 예, 규모가 작은 이유는 사실 저희는 이제 교육 서비스가 이제 주 서비스인 것이죠. 해서 평가를 할 때도 이제 교육 서비스에 맞게 좀 많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이킹도 합니다. 저희는 모이킹 컨설턴트도 하고, 뭐 개발도 필요에 따라서 개발도 프로젝트도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이 주로 하는데 교육도 오프라인하고 온라인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 컨텐츠가 이제 주 사업이다 보니까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제출을 하게 합니다. 강사로 정말로 들어오고 싶은 친구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고 또 면무는 들어왔다가 또 나가기도 하는데 어, 실제 협업 강사들이 연락들이 오면은 이제 온라인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면 제가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준 대로 잘 이제 수정도 하고 뭐뭐 하면은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협업 강사나 아니면 이제 주 강사로 저희 직원으로 이렇게 최고의 채용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 서포트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이킹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오시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모이킹 컨설트가 티오가 생기면은 저는 요거를 좀 많이 봅니다. 예, 보고서 제출 평가를 해서 그 보고서들에 대해서 예, 얼마나 이제 잘 표현을 했냐 예, 그것들을 좀 많이 준다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평가하는 능력들은 많이 다릅니다 뭐 리서치 팀이게 요즘 최근에는 이제 모이킹과 관련 된 취약점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를 많이 있거든요 S2W 같은 경우는 그런 들도 있는데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리서치 능력이나 아니면 이제 악성코드 분석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해킹 업무를 하면서도 또 치매사고 대응이나 그런 것들을 서포트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성코드 분석이나 리버싱 관점에 예, 그런 평가 능력도 가끔씩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하냐에 따라서 어떤 업무가 주 업무이냐에 따라서 조금 조금은 달라도 이 지금 말씀하 지금 말한 제거 제가 기준들이 조금 이제 좀좀 좀 대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